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한개를채 썰어 5mm로 잘게 다져주세요 아니면 대충 숨덩숨덩 잘라서 믹서기에 갈면 편해요 레시피상으론 당근 100g 이지만 저는 한개를다 넣었어요 호두도 같은 방법으로 다져주세요 보울에 설탕, 소금, 계란을 넣고 섞어주세요 중탕을 할 건데요.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보울을 올리고 살짝 저은 뒤 냅둡니다. 그 사이에 다른 준비를 합니다. 보울에 채를 받치고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시나몬 파우더, 베이킹 소다를 넣고 한 번에 채치기를 합니다. 중탕하던 계란물을 저어보고 설탕이 거진 녹았다 싶으면 채친 가루들을 넣어줍니다 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다 섞었으면 당근과 호두를 넣고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다 싶으면 올리브 오일을 넣어줍니다 반죽 정도는 이정도 여기서 잠깐 종이 호일을 쉽게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 원형 틀보다 크게 잘라서 두번 접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어서 세모 모양으로 최대한 작게 접습니다 틀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맞추고 틀 모양대로 접어요 그리고 틀 끝부분을 접은 위치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내부 모양대로 접어주고요 펼쳐서 모양에 맞게 꾹꾹 눌러주면 들뜨지 않고 틀에 딱 맞는 종이호일이 되었습니다 호일이 없으면 포도씨유 두스푼 발라주세요 종이호일을 깐 틀에 반죽을 부어줍니다 바닥에 쾅쾅 쳐서 공기를 빼줍니다 인덕션 팬 요리 170도 50분간 뚜껑 닫고 구워줍니다 다 구워졌어요 젓가락으로 찔러 안 묻으면 완성 겉에 종이호일을 떼어내고 식혀줍니다 그동안 아이싱을 만들어요. 크림치즈 150g을 보울에 담고 나니 200g 통해서 요만큼 남았어요. 설탕보단 생크림을 먼저 넣고 설탕을 나눠서 담으면 믹싱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뭐 결과물은 다행히 제대로 나왔으니 넘어가주세요. 핸드믹서로 열심히 믹스하다 보면 우유 같던 게 점점 꾸덕해지고 나중엔 뒤집어도 안 흘러요. 케이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아이싱을 올려주세요. 아이싱을 믹서로 오븐했는데 케이크가 안식어서 냅뒀더니 살짝 흘러내리네요. 주걱으로 철퍽철퍽 발라봅니다. 흘러내린 아이싱을 담아 올려보니 나름 모양이 나네요. 모서리가 보일 정도로 올리면 살짝 흘러내려서 모양이 더 멋있어져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시나몬가루를 모양에서 뿌리면 좋지만 능력외라 다 덮어버립니다. 주걱으로 올린 옆면이 참 멋스럽죠? 드디어 완성! 잘라볼게요. 단계 싫으시면 아이싱을 올리는 대신 그냥 시나몬가루만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크림이 두껍게 올라가 먹음직스러워요 크림 덕에 달달한 케이크라 아메리카노나 우유와 잘 맞아요. 케이크를 덜 식히거나 아이싱을 제대로 안 만들면 이렇게 녹아내려요. 실패를 교훈삼아 완성한 당근 케이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